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4회 목요일 방송, 어, 육구를 찾아봤어요. 말구를요. 어, 저 지난 차에는그 육구를, 육구 대상수로 올렸더니 어, 안 나왔죠? 6구가 아니고 어, 다른 구가 나왔습니다. 5구, 5구가 나왔던가요? 네, 그랬죠. 어, 그래서 지난이 차에는 또 실수를 할까봐 아, 안 올렸더니 또 6구 적중을 적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번이 차에 다시 또 6구를 6구를 다시 올려봅니다. 아, 6구 대상수를요. 이 헌터가 어, 초구, 1구하고 6구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나온 자료를 올려드리는 건데 어, 저, 저 지난 회차처럼 어, 그렇게 오류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6구가 아니고 5구 내지는 4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44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 날은 아,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 날은 내수 중 1에서 2수 필출 2부 방송이었습니다. 아, 다음은, 다음은 목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은 육구를 찾아봤어요. 어, 이거는 어, 이 헌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육구 찾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헌터가 개인적으로 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저지난에 처처럼 오류 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어, 오류 오류 오류가 났다는 말씀은 이제 다른 구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 어, 안 나왔거나 다른 구가 나온 거죠. 오, 육구가 아니고 5구가 나왔거나 4구가 나왔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건 네수인데요, 네수 내수 중에서 육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 헌터는 이, 어, 이, 어, 이 프로그램이 제 거니까 제가 저는 제 자료를 100% 믿거든요. 설령 오류가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제 자료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어,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필출 삼수클럽, 어, 필출 삼수클럽에는 아직 자료를 아직 한 개도 안 올렸죠? 어, 오늘 밤 중에 모두 올려놓겠습니다. 어, 그, 헌터 연구실에도 그렇고, 어, 자유분석실도 그렇고, 또 일반 분석실까지, 어, 오늘 밤 중에, 내일 새벽 사이에, 어, 다 올려놓겠, 올려놓겠습니다. 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음, 자료가 지금, 이 헌터는 이 불확실한 자료는 아예 안 올려요. 그래서, 어, 일단, 어,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헌터 스스로가 확신이 섰을 때, 어 물론 이제 그 자료가 이제 확신이 섰는데도 이제 오류가 날 수는 있겠죠? 어 어쨌든, 어 확신이 섰을 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료가 불확실하면, 괜히 그, 불확실한 자료 올렸다가 오류나면, 어, 그 피해 보시는 분이 너무 많을까봐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어, 자료를 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육구 찾는 프로그램이 어, 4 0 번대 사십 번대에서만 잡혔어요 이번 에차는요 어, 그래서. 어, 그, 40번 대는 헌터는 40번 대를 40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40, 41, 42, 42, 43, 44, 45. 어, 며칠 전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면, 단번 때는 1에서 9까지, 10번 때는 10에서 19까지, 20번 때는 20에서 29까지, 30번 때는 30에서 39까지, 40번 때는 40에서 45까지, 이렇게를, 어, 40번 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 헌터가 그, 내수, 어, 즉, 어, 이 육구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내수는, 내수, 내수는, 어, 지금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어, 참고하시고요. 이번 이차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어?